전자제품 하셨잖아요 음. 그거는 사실은 수입하기 조금 까다로운 상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음. 아니 근데 그거 쉬워요 진짜로 음. 쉽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음, 음. 그리고 그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 하, 하고 나서도 충분히 남을 마진이 있기 때문에 해외소식은 맞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인증받기 어려워 가지고 물건을 안 산다는 거는 그거는 음. 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전기는 조금 달라요 음, 음. 전기 좀 비싸요 음. 그리고 모델마다 다 비싼 그 인증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전기는 전기만 뭐 100개, 200개 수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건들기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아가 좀 어렵고. 음, 음. 그리고 화장품은 거의 다 우리나라가 원료가 제일 싸지 않나요? 음. 그래서 공, 서 공기만, 그, 저 공병만 사오죠. 수입할 때는. 그래서 음, 음.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음. 그리고 식약, 어, 식약청, 입에 닿는 건다 식, 식감 받아야 되는데, 식감비가 음.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음. 다른 사람이 파는 것 중에서 약간 좀 평탄하게 좀 돈을 벌수 있으려면 써 주셨던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일단 잘 팔리고 있는 상품 똑같이 사 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사 오기 때문에 더 싸게 팔수 있는 어찌 보면 돈독돈먹기에 시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온라인 셀러분들이 워낙 물건 도잘찾으신 분들이 잘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이 좀 대량으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 제가 여기에는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알려주셨던 게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상품을 한번 들어왔을 때 내가 오래 팔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할 만한 상품들로는 특성 카테고리 쪽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소비자들 심리적으로 음. 브랜드가 없어도 음. 잘 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전이다. 음. 가전은 브랜드 없으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티몬 티켓몬스터 있었을 때 대박한 상품이 뭐냐면은 보풀이 제거기예요. 음. 세탁소용 보풀이 제거기. 음. 이런 것들은 브랜드가 안 건드리죠.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음음. 그냥 먼저 하는 게 브랜드고 비싸게 음음. 파는 게 브랜드예요. 음음. 그래서 이 이거는 또 뭐가 좋으냐면은 냉장고 무슨 세탁기 이런 것들은 팔아봤자 마진이 네. 그러니까 팀원 마진도 그렇고 셀러 마진도 그렇고 뭐 1% 막 2% 음. 이래요. 네네. 근데 세탁기 보, 이 보풀이기 제거기는 마진이 6배5배 나온다. 음. 그러니까 이걸로판 돈이 이걸로 네. 번 돈이 냉장고 팔아서 번 돈보다 더 네. 많아요. 오. 워낙 많이 팔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 브랜드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브랜드라는 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안 샀는데 음음. 요즘에는 제가 이 책에도 썼다시피 그 어차피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은 아예 브랜드가 어, 모르는 브랜드가 더잘 팔려요 음. 브랜드가 뭐냐면 은 그냥 패키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맞아요. 요즘에 딸기 우유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는 뭐 남양유업이다 뭐 서울의 음. 브랜드가 찍혔잖아요 음. 이 요즘엔 다, 딸기가 우유의 풍당 이게 브랜드예요 네, 이게 네. 남양 건지 메일유업 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그냥 이 상품을 잘 팔리기 위한 음. 그냥 디자인이에요 그냥 음. 패키지 디자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오 만드시란 말이에요 싸지 음. 공장에 주문할 때 싸지라고 음. 하나 박아주세요. 박아주세요 그럼 박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음. 무지로 받아다가 음. 여러분들이 상세페이지 만들 때 상세페이지에다가 싸지 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음. 실크랜드가 알까봐요. 맞아요. 그 명품 정말 막 프라다 뭐 이런 브랜드가 아닌 이상에는 음. 사실 비브랜드를 저도 사실은 더 많이 사기는 하거든요. 음. 차라리 이런 비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브랜드처럼 보여지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좀더 다른 전략으로 갈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돈놓고돈 돈 먹기 시장에서 보여지면 은 일단은 그냥 많이 팔수 있는 박미담이로 많이 팔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때 약간의 특수 카테고리 그 안에서 보풀제거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고를 할때 전파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큰 이슈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응. 네 그런 거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이름만 하나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사지에다가 이름만 넣어도 되고 충분히 어떻게든 팔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롭 K 여러분들이 막 브랜드가 이미 다 잡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어 라든지 요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려고 하니까 아 이미 돈 들고 들어왔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손목보호대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품 팔려고 좀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의료기기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닌데 사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장벽이 한칸 있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받는데도 돈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겁내하지 마시고 뭐든지 찾아보고 구글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이 팔만한, 팔만한 상품들은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2020년 이거 팔면 대박이 날것 같다. 기본 상품이 제일 잘팔려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머그컵 같은 경우도 여기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걸 하얀색으로 사오는 경우가 있고 네. 이게 그냥 여기에 뭐 이렇게 디자인이 꽃무늬가 음. 들어간 게 있는데 뭐가 더잘 팔리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죠 음. 네, 열배잘 팔려요 음. 근데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 이래요 요즘에 보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건고리가 더 쉬워졌어요 음. 그러니까 뭐 개성이 들어가고 음. 트렌드가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무지 음.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화이트가 그냥 화이트가 아니에요 화이트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잘 팔리는 화이트가 또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감각 음. 그래서 베이지가 요즘 유행 이 <웃음> 말로 할순 없지만 약간 알고 있는 네. 그 색깔 네. 그래서 그 베이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 컬러가 잘 나가는데 음. 뭐 아주 아상사상한 컬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컬러들이 많이 음. 나가요 지금 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접근을 하면은 음. 음. 어, 팔리는데 음. 이것도 문제가 뭐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싸움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싸게 팔아야 돼요. 음. 그럼 싸게 팔려면 싸게 사와야 되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해소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 배수 장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네핏이 명확한 아이템들이 음. 건물주가 돼요. 대박이 음. 나요. 음. 네. 그래서 음. 요런 대표님이 식으로. 자꾸 건물주를 저보고 하라고 아.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웃음> 사실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저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굳이 무늬가 들어가져 있는 것보다는 무늬가 음.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냥 놔뒀을 때 이상이 없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을 때도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프 해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너의 삶을 조금 더 개선을 해주고 좀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브랜딩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거에서 하나 좀 건드려주는 것 뿐이고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컨텐츠의 형태로 해서 좀더 보여줬던 게이 블랭크 TV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이 아시는 게 마약 베개라든지 아니 눈썹 탑투펜도 있을 거고 근데 생각, 생각해보면 하나 한끗 차이였고 어, 좀더 재미있게 소개를 했고 사실 마약 베개가 굳이 그 광고에 보면 계란 넣어가지고 포개서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베개에 계란이 깨지는 게왜 중요합니까 차가 왜 지나가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어 대박 신기하다 후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큰 문제로 말을 해주는 부분이랑 거기에 시선을 모아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기가 제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방법일 거고 그리고 2020년에는 기본 상품이 나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기본 상품이라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1년 동안 팔수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등락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 상품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품들을 계속 쳐다보면 지겹잖아요. 바꿔주고 싶은데 그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로 조금 더 1년 내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상품들로 진열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2020년에는 기본 상품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내가 아, 여기에서 매출을 좀더 급등시키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이런 페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신제품 같은 것들을 좀더 발굴해서 이런 상품들을 좋게 소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음. 어 출판사 쪽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가님을 음. 맨, 만나 뵙던 거였는데 음. 이 책이 제가 보기 이 전에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네이버에서 상품 소싱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MOQ는 얼마만큼 해야 되나 내가 채소로 발주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판매 가격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페어를 나가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게 다 구체적으로 써 있었거든요. 소 중소 음, 이사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터지고 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음, 음. 이 세계가 음, 엄청나게 크고 음, 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음, 음. 소싱을 계속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음. 뭐 위탁도 받아보고 음, 또뭐 재고 있는 걸받아도보게 음, 하고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음. 되긴 돼요. 음. 왜냐면 해킹을 한 거니까 나를 음. 비어있는 음. 공간을 찾아가지고 한 건데, 하려면은 힘든데, 음. 왜 힘드냐면은 독점성이 확보가 안 되고, 음. 또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음. 그리고 독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터트려봤자 돈 있는 사람이 그 똑같이 옆에서 사면 또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해소싱을 하는 건데, 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제, 이런 그 정보들이. 음. 음. 음. 가지 본의 아니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책이 돼서 구체적으로 다 사실은 여기 비밀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치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상품을 좀 팔아봤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좀더 정리가 돼요 사실 그리고 제가 좀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이거까지 공개를 해줘도 돼? 이거 자꾸 따라하면 내 밥벌이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쓰셨다고 하고 후배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술술술 익혀가지고 거의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미주극도 쳐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이 좀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저는 어쨌든 뭐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게 이게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음. 지금은 이 어떤 그 기존의 그 진입 장벽 가진 어떤 제도권이나 기업들에서 음. 개인 쓰러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큰 흐름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책이 나오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음. 올바른 방향이고. 지금 투자부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쇼핑몰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투잡으로 쇼핑몰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고 1, 2년 정도는 무조건 경험에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탁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루트로 상품 을 판매하시는 거는 지금 너무 시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해외 소싱은 사실은 처음부터 아, 내가 중국에서 뭐 대령으로 떼 가지고 팔아야겠다 회사를다니시면사 하시기는 어려워요.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실 이 책이 더큰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샀을 때이해는 못했던 그런 부분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사실은 쇼핑몰에서 일단 경험해보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험이 쌓여야 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추천 을 드리고 싶고 소장용 사실은 10년은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충분히 도움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촬영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 이종구 대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